6가지 육수가 완성됐습니다 이쪽부터 이제 멸치를 살짝 볶지 않고 그대로 10분 끓인 거고 멸치를 살짝 볶아서 10분 끓인 거 그리고 여기는 멸치를 하룻밤 물에 그냥 우려놨다가 멸치는 건져내고 그 물을 잠깐 끓여서 비린내 날린 거고 여기는 멸치랑 디포리를 섞어서 끓인 거 그리고 요거는 디포리만 끓인 거 요거는 다시마 우린 다음에 이제 그 30분 우린 걸 물에 살짝 끓여 가지고 그 음, 다시마를 빼낸 거입니다 색깔만 보면 디포리가 멸치보단 살짝 맑고 그리고 이제 멸치를 우린 물을 보면 멸치를 끓인 게 아니라서 그런지 이제 디포리 보다 좀 맑은 색깔 이라고요 일단 맛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우선 안 볶은 멸치랑 안 볶아서 끓인 멸치 국물이랑 볶아서 끓인 멸치 국물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이제 볶아서 끓인 멸치 국물이 음 멸치를 사실 많이 볶은 것도 아닌데 조금 더탄 맛? 쓴맛? 이런게 나는 것 같아서 음뭐 구수하거나 진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음 뭔가 좀더 그리고 좀더 정리된 맛 왜냐면 구수한 맛이나 볶음 맛이 있으니까는 정리된 맛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안 볶음 멸치가 오히려 약간 그냥 복합적인 맛이라고 할까? 근데 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볶음 멸치 맛이 더 좋습니다. 그리고 멸치 우린 걸 한번 보면 뭔가 일식 국물처럼 되게 깔끔한 맛이 멸치 우린 맛으로도 나는 것 같아요 음. 확실히 되게 가볍고 음, 뭔가 일식 육수를 쓸때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한식을 할때 요걸 내기에는 좀 맛이 약해서 된장이나 막 간장의 맛이 가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포리는 맛이 없어요 약간 깊은 맛 없고 약간 가볍고 비린 맛만 나는 것 같아요 디포리랑 멸치를 섞어 쓰는 거는 음... 약간 다양한 건어물이 <웃음> 들어가서 그런지 좀 대중적인 맛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멸치의 구수한 맛이 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식당에서는 멸치 디포일 섞어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좀좀 음좀 아무튼 화려한 건어물 <웃음> 우유물의 화려한 맛이라고 하는 게좀 웃기지만 화려한 맛? 그리고 다시마 우린 건 사실은 먹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마 그냥 다시마만 우리면 어떤 맛이 날까 싶어 가지고 우려본 건데 아, 다시마 맛 맛이 없어요 하지만 다시마만 우리면 정말 그냥 진짜 다시마 맛이 그래도 이거 섞어서 한번 맛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멸치랑 디포리를 이건 같이 끓인 거고 음 근데 얘는 멸치 우린물하고 디포리 우린물을 섞은 거예요. 근데 맛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려고 같이 우린 거보다 확실히 깔끔한 맛이 나고 더 정리된 느낌은 나는데 그 차이가 크지 않아서 굳이 이런 노력을 해야 되나 싶기는 해요. 그냥 한 발은 대놓고 끓이면 될것같아 그리고 다시마 다시마랑 다시마랑 멸치 우린 거를 섞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다시마 멸치 이제 다시마가 맛이 없어서 멸치를 좀더 섞어요 <웃음> 음, 약간 복합적인 맛이 나서 멸치 디포리 섞은 것보다 음 다시마 섞은 게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어, 확실히 디포리 자체에서 옅은 맛이 나기 때문에 멸치 디폴이 섞은 것보다 멸치 다시마를 섞은 게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